부평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을 위한 현판식을 열고 자원순환 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경제를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4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에 신규 설치된 상국동 소재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스마트 재활일터에서는 보관용 마스크를 본격 생산합니다. 이곳은 2020년 8월 문을 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중증장애인 19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KF94 보관용 마스크를 하루 4천 장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케이프 9사 마스크 판매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차별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일터 개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6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190여 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물품 생산, 위생 용역 등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일신동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5일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부평구의회 의장, 구의원, 동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어울림마당에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3월부터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조성하기 위한 산모 일회용품 없는, 자원 낭비 없는, 음식물 쓰레기 없는 실천으로 일회용품 반입 금지, 텀블러 사용, 재활용 분리배출 철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없는 부평 만들기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해왔으며 현재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을 통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으로 부평구의 자원순환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현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로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부평구 직원 및 구민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 10정 2동은 사회적 기업인 주 캔디스피드코리아와 함께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새치염색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또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근마켓,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평구가 인천지역 처음으로 국내 최대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마켓과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를 주 2에서 3회 동네 생활 메뉴에 올린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방법 한 가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 한 가지를 제시하는 실천운동, 고고챌린지 캠페인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도 동참했습니다. 플라스틱 자제하고 재활용 잘하고를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부평구는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2021년 부평마을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인문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4월 5일부터 성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부평구 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부평구가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에 나섭니다. 부는 정부의 포용국과 아동정책 방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경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8일부터 삼산월드체육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500명대에 근접하면서 4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일 내에 다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마스크 착용 답답하시겠지만 방역수칙 모두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